원하비 열사, so. 안녕하세요. 아스트로 붐빈. 차나입니다.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리클레를 11호로 촬영을 했습니다. 와우 그럼 지금부터 추측 인터뷰 한번 시작해봅니다. 네? <웃음> 벌써부터 안 맞네. <웃음> 곧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. 형다 <웃음> 오케이 다잘안는데선요 그럼 동방신기 선배님 정답. <웃음> 아운우 형의 계획적인 성격이라 해야 되나요? 뭐죠? 비싼 윤데 운우의 계획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음, 실천하는 음, 거. 일어나가는 거. 그런 것들이 약간 좀 괜찮네요. 담고 싶은 점이죠. 탈락. 반색이. <웃음> 정답. <웃음> 비유 좋아하는 색이요? 검은색. 정답. 그나마. 정확하게 아니. 귀신. 예. 네, 네, 벌레. 예? 네? 벌레 벌레. 귀신 벌레 안, 안 무서워요 귀신. 아 그래요? 아유. 부럽다. 거미 좀 무서워요 검이. 아... <웃음> 운동. 행복하기 오테마죠형 <웃음> <웃음> 브릿지 파트? 짜잔잔 왜? 약간 기운이 이 <웃음> 저는 사나랑 같이 추는 안무 페와 안무 2절에 뱉어지면 번지고 흐려지고 음. 잘할 때 약간 그 쾌감이 느껴집니다 뱉어지면 번지고 흐려지고 사라져 이거 재밌네 재밌네 끝이야 아 벌써 기대된다 좋은 건다 빨리 가네 우리 데뷔했을 때? 아 맞습니다 <웃음> 데뷔 줄게 있어요 오 없다 맞습니다 우리 똑같이 가수, 밴드? 밴드 가수 축구 선수였습니다 네가? 어나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잖아 선수였어? 아니 축구 선수 되고 싶었잖아 아, 그래. 그래서 그... 나 얘기 많이 한적 있는데. 지금... 아, 이거는 잘 생각해 보고 치다잘 생각해 보라고. 은우. 예? 은우. 아니지. 나는 다시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. 개미 개미. <웃음> 개미로 태어나자. 열심히 일하자. 닮은 게 없는데. 닮은 거. 지금 스캔하고 있는 애 나? 오케이. 문주 얘기. 아니돼요 아. 어 무대 무대 많아. 위에서 잘하는 거. 무대 위에서의 어색한 모습 안 보여주는 거 맞죠? 그래 이건 정답, 정답. 정답인 것 같습니다. 프로지 프로리. <웃음> 지금. 얘는 뭐 마라샹궈? 아닙니다. 스테이크. <웃음> 어제 스테이크 먹었잖아. 아 그건 스테이크 아니에요. 아, 그래. 제대로 된 스테이크. 스테이크 먹어라거든. 어. 되게 많은데. 마스크. <웃음> 아니 이씨 나연아 요즘 시국이니까 게... 그러니까 마, 마스크. 맞습니다. 처음 봤을 때 무성원 형 기억이 안 납니다. 아, 너무 오래됐잖아요. 7, 8년... 기억이 안날만 하죠. 그때 사나는 되게 어렵거든요. 초등학생이었고, 안경 아, 썼으면 네. 맨날 형제리, "네, 형, 뭐해요?" <웃음> <웃음> 그랬었기 때문에... 그렇지 <웃음> 애기 사나 제가 이겼죠. 내가 너무 훨씬 많이 맞췄지. 제가 이긴 거 같습니다. 이건 제가 한 예보단 세네갠더 맞추지 않는 것싶어요 <웃음> 사랑 씨가 더 많이 맞췄다고요? <웃음> 와, 이거 편법 반정 아닙니까? 나중에 다시 돌려볼 거예요. 상품이 있나요? <웃음> 내가 이번 추석 휴가 때뭐 했을까요? 뭐, 뭐, 게임 했겠지? 게임 안 했습니다. <웃음> 아, 가족들이랑. <웃음> 아, 이거 끝났어요. 저는 추석 때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래요? <웃음> 진짜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알겠어요 <알겠습니다. 웃음>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? 산책 운동 한 개만 됐어요 한 개만 <웃음> 운동 산책 아 <웃음> 어, 진짜 지금 산책이 너무 하고 싶어 아 나도 이 바람 냄새를 느끼면서 아... 저 해가 저물어 가는 곳을 향해 산책을 가고 싶어 호호, 무슨 시 예, 이렇게 해서 추측 인터뷰가 모두 뭐 끝이 났습니다. 어땠어요? 재밌었죠? 재밌었습니다. 예, 여러분들에게도 재밌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11월에 나오는 마리클레르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튜브 구독,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아스트로도. 안녕. 안녕.